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아까 네내려한거예요 루돌프 사슴코는 개콕!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아, 내가 봤다면 병대! 울붙는다했겠지 요즘 아, 뭐 이런 노래가 있어? 다른, 어재밌 다른, 다모든 사슴들. 여기가 있어. 여기가 어여기 이렇게 좋은 노래가있 네. 어, 좋네요, 노래. 크리스마스 귀리가 물씬 느껴지는 무대를 준비했는데 더 재밌었네요. <웃음> 네, 네, 치킨. 네, 네, 네, 네 대복님. 네. 청년 성서 아브라함 모임이라고 부산 와서 흔들렸는데요. 네, 네.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요? 아, 저희 방금 나온 이 저희 는 청년 성서 모임 아브라함의 봉사자들이 함께 꾸민 무대였습니다. 청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모임인데요. 이번 한게 이제 창세기 탈출기 마테오 모임의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함께 저희와 무대에 함께 서 주신 신부님, 수녀님, 부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 네. <웃음> 청년 봉사 모임 아브라함은 20세부터 40세까지. 청년이란 이름으로 교사회, 청년회, 하삼회 모두 모인 단체입니다. 한이 말씀을 통해 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고 기특합니다. 어, 무대를 꾸미신청년 선서 모임 아브라함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